자 이번 시간에는 웹팩의 운영 모드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팩을 실행을 시키면 아마도 warning in configuration, this mode, 뭐뭐뭐라고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웹팩은 굉장히 많은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설정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웹팩에서는 기본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 값은 크게 개발자 모드 또 실제 실 제품으로 제 배포되는 모드 그리고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는 모드 이세 가지 타입으로 어, 기본값들이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거든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예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이 모드 값을 어떻게 할수 있냐 어, 프로덕션 프로덕션이 기본값이고, 논 또는 디벨롭먼트 또는 프로덕션 셋 중에 하나를 할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것들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있고 밑에 보시면 여러분이 개발모드로 했을 때는 옵션이 이렇게 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프로덕션일 때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모드를 적당히 달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현재 우리 웹팩에서 만든 파일의 내용은 이래요. 어때요? 이 보기가 좋아요? 보기 안 좋죠. 저 조금 더 보기 좋게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포매팅을 해도 여기 있는 막 알파벳 이런 게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요?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그 심볼들 변수 이름 같은 것들을 추적시켜 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드를 모드의 값이 현재 없잖아요. 그런 프로덕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모드를 development라고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면 일단은 아까 그 노란색으로 우리한테 알려줬던 워닝이 없어졌죠 그리고 만들어진 index.bundle.js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인데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여전히 비인간적이지만 <웃음> 코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코드를 좀 자세히 보면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요기,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우리가 수정해서 필요로 하는 번들러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모드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와 또 배포를 할 때는 또 모드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때는 예를 들면 web.config.js는 개발 모드로 하고 자, 여기에다가 프로드 보통 프로덕션을 줄여서 프로드라고 많이 하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프로덕션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서 프로덕션 모드로 만든 다음에 보통 개발을 할 때는 그냥 n p x webpack을 해서 개발 모드로 실행을 하면 얘잖아요. 제가 약속된 이름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개발 모드로 바꿀 때는 config라는 플래그를 달아서 옵션을 달아서 webpack prod.js에서 개발 모드로 얘를 번들링을 시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의 웹팩.config.js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의 시스템의 환경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세팅했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조건문 같은 게 돌아가서 적당한 모드로 이 스위칭이 되게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좀 고급 기법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예,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웃음>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됩니다 자, 모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 이제부터 개발 모드로 바꿔놓고 웹팩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